생각만 해도 미소가 그려지고 말을 안해도 내맘말아주죠 가끔 만나도 웃음에 반겨주는 멀리 있어도 정말 가까운 친구 우리의 만남이 영원하길 기도해 봄날 햇살처럼 포근히 감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저의 친구 많이 힘들 땐내 손을 잡아주고 외롭고 아플 때 용기와 힘을 주서 내가 진 허물을 모두 다 보여줘도 변함이 없는 진정 괜찮은 친구 사랑이 영원하길 기도해 봄날 햇살처럼 포근히 감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조. 소주는 나의 나의 좋은. 좀...